아. 어... 오, 오 1000명 찍었다. 오! 와, 씨발. 진짜? 어, 진짜? 뭐야, 갑자기 내려갔다. 한명 내려갔어, 갑자기. 아, 진짜, 다시 저 구독. 다시 구독했어. 아, 잘이다. 야, 백인선. 가이. <웃음> 가이. 아, 샷이야. 라이 개새끼야. 에라이 개새끼야. <웃음>